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완성했기 때문에 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폼 디자인, 속성 시트는 닫아주시고 오른쪽 경계선이 19 정도에 오면 A4용지 크기와 비슷하게 됩니다. 위아래 크기도 적당히 키워주시고 문제지에조회하면 서식을 보시고 똑같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Shift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기타 조건에서 입력 화면 및 보고서의 제목은 16정도의 이미 서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의 크기는 16으로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서시, 글자 크기를 16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시고 만약에 레이블의 테두리 크기를 제목의 크기에 딱 맞게 조절하고 싶다면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 정도면 A4 용지 너비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테두리 선에서 흰색 화살표가 나올 때 중간쯤에 맞춰주시면 인쇄하면 A4 용지의 중간에 인쇄가 됩니다. 이제 제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목록 상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양식 디자인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리스트 1 레이블은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속성 시트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행원본을 클릭해주시고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 더블 해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품목 코드와 품목 코드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시고 제품명, 단가, 일자, 업소명, 판매수량을 순서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제품명을 더블클릭, 단가를 더블클릭, 일자를 더블클릭, 업소명을 더블클릭 판매수량을 더블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건이 업소명이 강남촌 또는 멋사랑이죠 그래서 업소명 밑에 조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강남촌 한칸 띄우시고 오아 한칸 띄우시고 멋사랑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강남촌과 멋사랑의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시면 강남촌과 멋사랑인 자료값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시고 강남촌 또는 멋사랑 이면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조건줄에 다시 조건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판매수량이 50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수량에 크거나 같다 50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강남촌 또는 멋사랑이면서 판매수량이 50개 이상인 자료만 추출이 됩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면 강남촌 또는 멋사랑이면서 판매수량이 50개 이상인 것만 추출이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추출이 됐기 때문에 보기에 SQL 보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문제에서 웨어 조건절에 업소명과 판매수량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죠. 웨어 조건절에 보시면 업소명, 강남촌 또는 멋사랑이 들어있고 그리고 판매수량 5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명과 판매수량이 들어있고 문제에서 이너조인, 어더바이 구문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이너조인은 만들어졌는데 어더바이 구문이 없죠. 그래서 어더바이 구문을 추가해주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일자의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자의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오더바이 구문이 추가가 됩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일자의 정렬에서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 SQL 보기를 하시면 오더바이 이 일자에 DESC 내림차순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문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저장을 위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해주시고 이제 보기에 폼 보기를 해주시면 첫 번째 열인 제품명만 자료값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품명이라는 열 이름이 뜨지 않기 때문에 열 이름이 보이게 하고 열의 개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열의 개수가 다섯 개가 되도록 맞춰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형식에서 열 개수는 5를 해주시고, 열 이름은 예로 바꾸겠습니다. 보기에 폼보기를 해주시면, 열 이름이 뜨게 되고, 다섯 개의 열이 보이게 됩니다. 문제에서 제목보다 목록상자의 크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 아래쪽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크기를 조금 줄여 주시고 상단에 선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 주겠습니다 선을 그을 때는 그냥 드래그하면 직선을 긋기가 힘들기 때문에 빌리티로 지워주시고 다시 선을 긋기 전에 먼저 키보드의 Shift키를 누릅니다. Shift키가 눌려진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옆으로 가는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Shift키를 나중에 놓으시면 됩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형식 탭에 테두리 두께를 가장 굵은 UPT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목록상자 아래쪽에 붙여 주시고 선과 목록상자를 같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랫부분을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의 양식 디자인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서식에서 글자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크기를 맞춰준다 그랬죠 더블클릭 그리고 왼쪽 상단에 사각형을 드래그 해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 텍스트 상자와 위에 목록 상자를 선택해서 정렬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만 선택을 해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을 파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선과 목록 상자의 선이 연한 회색이기 때문에 같이 선택해서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데이터 탭에 행 원본을 클릭하면, SQL 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Ctrl C로 복사해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는, 다운표, Ctrl V, 다운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 홈, 보기에서 폼보기를 해주시면 SQL문이 는 따옴표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값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 상단의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을 60을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쇄를 하면 회색 음영이 인쇄가 돼도 채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불편하다면 인쇄 미리보기 닫기를 하시고 보기 디자인보기에서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선택해 주시면 회색 음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면 회색 음영이 사라졌죠. 제목이 회색으로 나와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기 불편하다면 전체를 블럭 씌워서 서식에서 글꼴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폼에 대한 작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서 폼을 저장하겠습니다. 닫기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폼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왼쪽에 폼 1이 만들어졌죠. 더블클릭하면 폼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폼의 내용은 아래에 여백이 조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점이 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크기가 작아서 내용이 가려지거나 크기가 작아서 스크롤바가 생성되면 감점이 됩니다. 보기, 폼 보기 하시면 위아래 크기가 작아서 스크롤바가 나왔죠? 이러면 감점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크기가 작아서 SQL문의 내용이 다 보이지 않게 됐죠? 이러면 감점이 됩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되돌리기를 해서 보기 폼보기 했을 때 여유 공간이 있는 건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여유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주시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